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기업들이 중식이와 함께하는 수요 중식회 오늘의 그 초대손님으로는 도생님으로서 도생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왜 오셨죠 그 요리자틀하러 왔습니다 가기 좋고 이제 지금은 뭐할일 없어가지고 중식 형님 불러서가지고 부탁해 왔습니다 내가 부른 게 때문에 네가 온다 그래가지고 오 와라 이랬잖아 이건지 몰랐죠 잠깐. 저는 오늘 오니까 <웃음> 저 복주에서 서정이고 있더라고요 <웃음> 결국은 그 가게가 장사가 잘안 돼서 접게 된 거네요 제 가게를 차리려면 이제 돈을 좀 마련을 해야돼서 아, 가게가 망한 건 아니네 그쵸 이제 한 발짝 호텔을 아 전진을 위해서 이번 아, 또... 연도를 그럼 돈을 벌는데 올인하겠다 아 그렇죠 음... 미스터 초밥왕이 되는 게 되게 힘드네요 <웃음> 미스터 초밥왕은 사실상 생각해보면은 별로 안 힘들었어 왜? 어, 아빠가 그냥 아빠 집 망했어 음. 그래서 남의 가게 들어가서 일했는데 음. 열심히 했더니 음. 채워주고 먹여주고, 먹여주고 그래. 초밥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올인할 수 있도록 음. 그리고 그 작가님 뭐라 하셨는지 알아? 뭐라 하셨는데 고기가 맛있대 오늘... 협찬이 들어왔죠? 네 예, 오늘 방송의 제목처럼 어, 음. 저희가 최초로 이제 유료 협찬이 아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한테 왜 이런 협찬 제기가 들어왔는지는 저도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어, 그거는 제가 알고 있던 옛날 그 피디님 친구가 예. 그 친구가 난 프로그램 섭외 들어온줄 알고 음. 야 드디어 나한테 프로그램이... 드디어... 아, 나도 예. 개인적으로 전화가 어... 왔길래 저도 약간 <웃음> 설레요 방송 들어왔다 하고 있는데 형님 그 협찬 한번 받아보실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아오주방한테 얘기해 그래서 <웃음> 오줌방한테 전고 <해야 되죠. 웃음> 네. 그게 된 아, 거야 자그 어플부터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어플이 어, 저도 깔았어요 레디쉬라는 어플이에요 어, 여기가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통 쿠팡 땡땡 그다음에 네. 뭐 요기 땡 음식을 배달시켜 먹잖아요 실시간으로 네. 네. 근데 거기서는 단점이 뭐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우리가 시켜먹는 네. 그 동네 인근에서만 네. 음식을 배달해서 시켜먹을 수 있죠 네. 근데 여기는 네. 전국에 있는 맛집이에요 네. 전국구에 있는 맛집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먹으려면 전라도 맛집 갈려면거기 네. 가야 되잖아 네, 그렇죠. 근데 여기는 우리가 시켜먹을 수 있게 음. 어, 플랫폼을 딱 만들어서 음. 밀키트라고 그러죠? 여기 밀키트 많이 드시잖아요 네, 맞아요 밀... 밀키트로 배송을 해줍니다 음. 아이스박스에 아이스팩트 넣어가지고 한식분식 혹은 여기 보면 경기, 서울, 그다음에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까지 음. 아, 이렇게 막라가 되어 있는데 아직 시작단계라 지역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제 조금씩 늘려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그래서 이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이거를 저희한테 이제 제안해 주신 게 네. 이제 저희를 통해서 네. 네, 저희가 제공하는 네. 쿠폰 그 넘버가 있어요. 네. 그 번호로 어, 주문을 하시면 네. 지금 있는 금액에서 네. 상당수의 할인을 할인 받아요. 어, 할인을 받아서 네. 또 제공을 받을 수 있는, 아. 그냥 구매를 할수 있는 음. 어. 그리고 지금 한정수량 초특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우리의 그 쿠폰 번호를 등록하면 예, 우리한테 이득이 뭐예요? 저희한테 한 몇천 원 떨어져요. 아 진짜요? 다 오. 20% 가까이 떨어져요. 20%? 네. <웃음>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남아요? 오늘 그 어플에서 지금 네. 어, 특가 이벤트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네. 그... 차주 몇키트데 차주 차주 차인가요차차돌가 네. 어, 차돌박이 인가요 아, 차돌박이 인 <웃음> 차돌박이 조꾸미가 차돌박이 조꾸미 차돌박이 조금인이금인가요 차돌박이 조금인가 차돌박이 조금인가이 조금인가요? 차이원금인가요이금인가요차돌정이조인 세트. 아, 돌인한명이인이 조금인가요? 이가요 차돌박이 조금인요차돌인가요차돌이인가요이이 조금인가요? 이요다에요차가요차요이조금 아, 이거를 지금 19,800원 19,800원 이거, 네. 이거 괜찮네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제공하는 그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면 네. 좀더 할인을 받으시죠 네, 상세 정보에 지금 뭐다 적어놓긴 했습니다 네. 맨 마지막에 구매 방법에 보면 저희가 그 제공해드리는 프로모션 코드까지 확인하실 을수 있고요 레디쉬라는 네. 앱을 다운받고 가입을 하셔서 그 다음에 이 특가를 구매하실 때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프로모션 코드를 입력하시면 음 아. 지금 있는 금액보다 좀더 싸요 <웃음> 산육기 우동면이 나왔고 고소한 참기름 네. 그리고 치즈 나왔어 치즈 이거 볶아 먹을 때 쓰라고 오 네. 이게 야채 이게 뭐야 이거? 이거는 뭐무 약간 무수 싸움 어, 같은 이, 떡! 아, 떡이 있습니다 네 떡이 있어 네. 그리고 육수 뭐야? 네. 음. 우삼겹 우삼겹 와 우삼겹 나왔어요 네. 이거 혼자 다 먹을 수 있다고? 이게 1인세트라고아저건 쭈꾸미네요 쭈꾸미 오! 어. 쭈꾸미 그다음에 이거 야채 많이 들었네 네 뭐가 좀 푸짐해요 응. 이 가게도 잠깐 설명 드릴게요 이 가게는 지금 종로에 있는 맛집이에요 음 종로에 있는 맛집에 차돌박힌 쭈꾸미라는 이제 그 가게가 있네 10년 동안 지금 되게 잘 나가는 맛집으로 지금 사람들이 손님이 많이 오는 곳인데 네. 거기서 이제 수제로 네. 손으로 직접 밀피트를다 제작을 하셔갖고 네. 배송을 해주시는 음, 그런 집이기 때문에 절도 음. 아, 도와 아마... 종로구를 가로지러서 음.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맛은 보장된다는 거자 그럼 음, 음. 오늘 또 요리사님이 오셨잖아요 예, 도스님오마카세그 우리... 예, 진수 음. 김진수 형님 아니주고 김진수 형님 요즘에 그 뮤지컬 합니다 참 좋은 게 재료 다준비돼있지 레시피도 다알려주니까 이대로만 하시면은 우리 지금 초대 손님 모실거라서 초대 손님이랑 같이 시식을 하는게 맞겠죠? 네 맞습니다 어. 자 오늘의 초대 손님 불타는 버스에서 젠베와 퍼커션을 맡고있는 남요세 이제 이걸로, 이걸로 할거까 아, 너무 어색한데 여기? 안녕하십니까? 저, 저거 저번 알죠? 아, 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불타는 버스의 퍼커션 남요세입니다 얼굴 <웃음> 어, <너무> 잘려있어 앉아서 <웃음> 이번에그 도마에서 바다까지라는 동화책에 들어갈 노래 중에 한 곡이 요셉이가 이걸 쳐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섭외를 한 거죠? 그렇죠 네. 뭐 어쨌든 봉고도 가져오셨고 저기 잼베도 가져오셨고 그렇게 네. 바리바리 싸웠네요 네 그래서 차를 가져왔대요 오 oh 마이 네. 그리고 저희는 차비 지원안 돼요 아 오케이 그럼... 알겠습니다 고맙비지안 그래.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누가 나와도 그랬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음. 어 죄송하네요 아 별말씀들 네. 별 괜찮습니다 별별 야, 니뭐 이거 사전에 우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안됐기 때문에 아니 내가 뭐, 네. 얘기했어 차 가꾸지 말라고 아 얘기했어? <웃음> 네. 말을 안드는거죠? 네. 어쨌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진짜 오랜만에 봐요 그죠? 그러네요 네, 이런거 없으면 네. 못만나 이제 우리 맞아 막 응. 결혼을 해아 <웃음> 결혼 소식도 있어요 그죠? 네뭐 식당 들어가볼 때까지 모르는거지 뭐 사랑은 맞아요 네. 하지만 뭐 일단 <웃음> <웃음> <웃음> 내가 이걸 왜 긍정을 하고 있는 거야? 어? <웃음> 신랑이 되는 기분 어때요? 한창 준비 중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말 되면 너무 바빠요. 막그 어... 주변 사람들 만나고 뭐 수사미결로 다녀야 되고 음... 뭐 예복 맞추러 가야 되고 맞아, 맞아, 맞아. 무슨 뭐 구두도 맞춰야 되고 뭐 사진 찍으러 간다. 뭐 가고 뭐 드레스 입으면 가 박사님 출조야 되고. 뭐 반지 보러 간다 그러면 나이거또 아, 이쁘네. 그거는 네 번째 손가락이 더 이쁘고 이건 두 번째 손가락이 더 이쁘고 할 말도 없는데 계속 이쁘다고 해줘야 되고. 네, 어쨌든 결혼을 하는 어, 준비 근데... 과정. 좀 낱낱하게 우리 아직 결혼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냥 돈 많이 거셔고그고다 돈으로 하세요, 그냥. 다 돈으로 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게. 아니, 얼마 정도든지 알아야지 뭐 돈으로 할지 말지. 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뭐.. 식장 잡고 뭐하고 하는데 거의 한.. 일단 한 XX인 것 같아요 앨범 나온 정도가 격이네요그렇죠 정규 앨범 하나 낼 정도 돈이 저거 있잖아요 음, 앨범을 내는 기분으로 결혼을, 결혼을 해야 하는 거구나. 하는 거구나 아니 그게 돈만 쓴 건데 기분까지 그기로 갑니까아 기분은 아니에요? 네, 돈 기분 거? 아니에요. 돈만 쓴 거예요 오로지 그녀를 위해 내 살이 사육은 일도 없고 하나도 없고 오로지 그녀의 그.. 만족을 위해서 원래 처음에 스튜디오 촬영 안 하겠대 아 너무 감사했어 근데 갑자기 해야겠대 음. 드레스를 입어보더니 자기가 자기 모습에 너무 막그 나리시스에 너무 빠져갖고 나리시스 그죠 날... 자기애가 너무 심해진거야 갑자기 그래갖고 나 이걸 무조건 당겨야겠대어떻게 음. 싸우기 싫으면 하라 해야지 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나랑 할 때는 하지 말고 나중에 나랑 이혼하면 <웃음> 나 하다못해 그런 얘기어난 아. 여행을 되게 안 좋아하는데 음. 실온여행을 가자는 거야 네. 그리고 시원님 난여행안 좋아한다 그랬더니 그럼 시원님은 어떻게 하니너 혼자 갔다 와라? 아니 이거는 약간 옹을주우기가 오무줄기가... 역대급 어. 게스트인데? 그래서 어.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토론에 대한 기대치가 있을 거 아니야 좋은 점에 대한 네 좋은 거요 흠... 주세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사람이 있다 옹기가 있는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아... 근데 그거는 개를 키워도... 이거 나중에 편집 어떻게 하죠? 안 하는 거죠 좀... <웃음> <웃음> 큰일 났네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 그 실언을 많이 한것 같습니다 첫 일사람 이름이 미준데 보고 있다면 방송은 방송으로 좀 봐달라 아, 음,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럴 때 한번 또 떠들어 보는 거지 <웃음> 언제 한번 떠들어 보겠어요 <웃음> 아... 그런 얘기 여기서 스탑! 예, 요리가 다 됐나 봅니다! 노스님께 큰 박수! 예! 박수 쿠폰 넘버 상세 정보에 있습니다. 쿠폰 정보라고 하는 게맞겠 쿠폰 코드 있습니다. 네. 쿠폰 코드를 꼭써서제 구매를 해주시고 구매를 해주, 해주시면 저희한테 4천원 정도 들어온다는 거. 한번 우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돌박이 쭈꾸미. 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음, 네. 매워. 쭈꾸미 원래 매워요. 차돌이랑 쭈꾸미랑 되게 어울린다. 음. 와, 음. 맛있네 이거. 은은하게 맛있네? 맛있네 막에마요막에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지에마지에에 마지막에 마지지 이걸를한잔 원샷 드이키고 네. 소주로 넘어가겠습니다 와 이거 마피오는 우리가 제대로 못하는 게 너무 아쉽다 근데 이거는 젊은 층들이 훨씬 좋아할 만한 맛이네요 술 먹을 때 별로 안주를 안, 많이 안 먹는 스타일이 물인데 지금 계속 입에 들어가네 아무튼 우리 쿠폰 번호 정확히 입력하시고 네 여기 자세히 합니다. 보기 들어가시면은 어, 아래단에 제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괜찮네요. 속이 약간 시원한 느낌이에요. 음... 그 정도예요. 저한테는. 제가 매운거 진짜 못 먹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거 먹을 수 있어요. 혼자 먹기에는 양이 좀 많죠? 많아요. 네. 한쪽... 확실히 많아요. 저, 제가, 저도 제가 저 양이 되게 좀 많은 타입인데 음... 제가 봐도 지금 양이 엄청 많아요. 내가 둔 아저씨 말했지 주민이 날 찾지 않으면 난 안락사를 당하냐고 Uh. -oh.